목하고그 옆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살들을 이렇게 싹그 목젖도 잘라지는 거죠? 음... 그니까 러그 목젖이 역할이 아무것 없으면 그렇게 생길 리가 없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냥 그것 생각 하고싹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버렸는데 아. 요즘에는 그 목젖이 달려있다고 치면 네. 그 윗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내고 여기를 올려 붙이는 수술을 합니다 목젖이 달려 올라가게 네. 수술의 기법이도 많이 바뀌었죠. 목젖을 잘 떼내는. 목젖을 떼어내지 않고. 침을 삼켰을 때 충분하게 딱 밀착을 해주는 정도까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코골이 코골다고 이제 또다 시비 걸로 오잖아 이제 또 시. <웃음> 아, 이거 수술했는데 코를 이렇게 군야. 재수술 을해줄지이게 해갖고 처음에 이제 무서우니까 조금만 잘랐더니 이제 효과가 이제 없어. 그런데 좀더 과하게 잘랐죠. 이제 탁 올려 붙였어. 그럼 이제 침을 꼬깍 생기는데 스물리만 생겨 저번에 이제 후보내는 <웃음> 안 하는데 이제 까르보내는 그런 것 같다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큼을 해야 정확하게 이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침을 꼬깍 음, 상태보세요 했는데 그만큼 몇 밀리가 지금 남냐 이 정도는 잘라내도 되겠다, 라고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순전히 의사의 감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 목젖은 역할이 없맞죠 뭐뭐뭐 목젖이, 어, 여기 자, 목구멍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목젖이 이렇게 붙으면 자동으로 말이 올라갑니다, 이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기도가 좁아졌다는 의미잖아요. 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자, 자동 반사. 스 들어 올려지는 기능이 있대. 근데 이게 다 다다다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맛이 가는 거지. 이게 진동서 아, 이게 이 센, 센서가 고장 나는 센서가 이제 묻어져 가지고 이제 다도 좀 묻어나는 건지. 아. 응. 밤새 고볼만 하면 이게 센서가 맛이 가는 네, 거요 그렇죠. 그냥. 그걸 하루 이틀 가지고 <웃음> 몇 년씩 해 봐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니까 러 저거 의미 없다 잘라버리자 라고 했었던 건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나지 않을까 그로를한 번은 템트가 죽하고 완전히 죽은 건 아니잖아요 청각세포도 살아나는데 그래서 수술해서 없애는 거는 장편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게 없으면 아예 이게 늘어져서 해도 이 기, 기도를 들어 올려주는 자동 센싱 기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죠.